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가 영국 중앙은행과 대립하여 환 투자를 한창 할 때의 일입니다. 한 영국의 평범한 20대 후반의 펀드 매니저가 10년 가까이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소로스와 같은 방향으로 매매를 하게 되어 2주 만에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됐습니다. 사내에선 영웅 소리까지 듣게 됐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회사는 그 펀드 매니저에게 어떤 대우를 했을까요? 정답은 해고였습니다. 물론 회사는 그에게 충분한 퇴직금조에 보상을 해주고 내보냈습니다. 해고의 변이 재미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큰 이익을 낸 사람은 또다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소위 단기간에 대박을 올린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평균 수익률은 다른 사람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비슷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 사람에게 돌아올 기회란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는 게 회사 측의 판단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1억원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한 달에 1억원을 버는데도 더 벌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과도하게 끌어다 쓴빚 때문에 변실하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식 투자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의 수익에도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며 자기 자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벌어보자고 나섰다가 쾌가 망신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과 수많은 경우의 수를 겪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생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나름대로 돈 버는 방법도 터득하였고 자신이 업으로 삼는 그 일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고수 또는 꾼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며 생업으로 삼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고 주식으로 돈 버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나름대로 수익을 쌓는 방법도 알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할 만한 투자자를 요즘 흔한 말로 고수라고들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박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대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의 재산을 보전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수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예지와 대처능력을 조금 넘어선 범주의 것으로 간주하고서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애 하면서 신에게 감사할 줄 알며 더욱더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겸손함과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의 만용을 부리지 않고 그 대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자만하거나 함부로 돈을 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과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임하다 보면 그들은 또다시 대박이라는 행운을 만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의 고수들에게 있어서의 대박은 그들의 재산이 될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에게 대박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귀극의 시작이다. 신의 저주가 내린 것이다. 절망의 늪으로 빠지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고통과 좌절 속으로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다. 라는 등의 여러가지 표현을 동원하여 대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초보자들이 속칭 고수라고 하는 전문가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초보자들은 운이 좋으면 전문가는 흉내도 내지 못할 수익을 일시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다가 몰빵을 질러서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적잖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시라고요? 그렇게 벌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요? 그럼 할수 없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전문가들은 시세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초보들처럼 그렇게 배짱을 부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큰 돈을 버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조심을 하고 또한 이 종목이 갈수 있고 크게 수익을 내줄게 거의 확실하다 생각을 하더라도 1%에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풀 베팅을 하거나 에라 갈 때까지 가보자 어라 잘 가네 그냥 기다려 보자는 시계 무모한 모험을 거의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에서의 수익률은 오히려 초보들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초보들은 무슨 놈의 고수라는 사람이 저렇게도 형편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돈이 자기 것인 양을 쓰대는 사람을 볼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랬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한 종목에 몰빵을 질렀는데 한달 사이에 약 3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었지요. 그리고 내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고 매도 주문을 냈는데 실수로 매수 주문을 내서 내리 상한가를 치지를 않나. 하여튼 기고만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증권사 추천으로 사면 빠지고 손절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증권사가 이렇게 형편없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마음을 먹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당장에그 생각을 접어드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결코 주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의 대박은 영원한 자기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나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그 느낌을 모르겠다고요. 그럼 상상으로 대답해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주식시장을 미련 없이 떠나시렵니까? 번 돈으로 주식을 더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주식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전자쪽으로 대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돈을 벌면 주식을 그만두겠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일단 벌었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리라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은 실제 주식을 해보지 않아서 그 돈을 땄다는 재미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유혹을 하는 것인가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도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돈을 벌었으니까 그것으로서 만족을 하고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식시장에서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어설픈 투자자들에게 위의 질문을 접한다면 아마도 후자 쪽에 대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돈을 벌었으니까 그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안 계시다고요? 오직 본전만 되면 떠나고 싶으시다고요? 나한테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번 돈을 재투자해서 더큰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잃어서 벌었으니까 본전만 되면 미련 없이 떠나야겠다. 아니면 이 지긋한 주식시장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경제 공부한 셈치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원금을 회복하고 또 돈을 벌었다면 그때가 되면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막상 상황이 실제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을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돈을 잃어버렸던 고통스럽던 기억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그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그쓰라린 과거를 보상받고 싶고 또 다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돈을 벌게 되면 그돈 맛을 알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식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잃은 사람은 원금이라도 회복할 요령으로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이든 돈을 잃은 사람이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일까?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은 10%가 최대지를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10% 정도도 아마 기관 목 빼고 외국인 목 빼고 나면 한 5% 정도가 돈을 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5%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주식을 할 자본이 없다거나 주식을 할 때마다 돈을 잃고 깡통을 몇번 차보아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지 돈을 많이 벌고서 떠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즉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은 실패자로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들도 주식시장을 떠날 때 성공자의 5%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처럼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만약 자신이 초보자라면 처음에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되어 어떤 정보나 누구의 권유를 듣고서 그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운좋게 대박을 맞았다면 정말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 아닐까요? 물론 그때 간단히 그것만 먹고 주식을 떠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더라도 주식을 하고 싶은 유혹을 계속적으로 뿌리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즉, 당장 주식을 그만두었더라도 단기간 내에 몇 배의 수익을 안겨주었던 주식시장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게 일반 사람들의 보통 심리가 아닐까요? 그것을 겸물생심이라고 하던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경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친구 따라서 경마장에 한번 따라갔었는데 그날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린 겁니다. 처음 가서 친구가 사라고 한 말에 만원을 베팅을 했는데 그 말이 들어와서 수백 배의 돈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맞추지 않았었다면 그렇게 파산할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